동기화하겠습니다. 생과 사의 접점, 그 가장 깊은 곳, 소생의 의식을 시작합니다. 아주 깊은 암흑 속으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는 느낌 의식이 멀쩡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는 무심코 생각했다 세상에 정말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것일 거라고 어? 뭔가... 나를 부르는 소리 같은데... 린지! 정신이 들어요? 진짜 린지다! 린지! 어, 뭐야? 왜 다들 날빙 둘러싸고? 어, 만화의 힘도 돌아오고 있네요. 린지, 몸 상태는 괜찮나요? 유리아님까지, 갑자기 왜, 대체 뭐죠? 누구죠, 당신? 정령의 기운이 아닌데 이거 설마... 헉, 인간? 에? 무슨 소리야, 린지? 아직 정신이 오락가락해? 왜 그래요, 린지? 구원자님이잖아요 구원자? 그게 무슨 말이야? 구원자님이 오신 전날까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네? 구원자라니? 당신이? 어... 솔직히 잘 믿어지진 않지만 로제랑 클로이, 유리아님이 그렇다니까 뭐잘 부탁해, 구원자 린지... 이제... 너, 너? 구원자라니! 너 원래 구원자님이라고 불렸잖아 정말로 기억이 안 나나 보네요 네, 정말요 많이 혼란스럽겠어요 민지, 당분간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요 내가 죽음 꼴에 대해 숨기지 않고 좀더 일찍 대응했다면 린치가좀더 온전한 상태에서 깨어났을까 미안해요 린치 나는 불현된 내 존재가 너무 끔찍해서 참을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걸까 아마 내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게 아니면 아마 이 세상에 통째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잊혀진 영웅이 유적도 모자라서 죽음 그래도 그 녀석이 지나간 흔적이 하지만 결국 정령들과 가장 노닥될 뿐인 네성인건 구원자는 무슨 무수하 음, 어? 구원자한테 엄청 적대적이네? 아, 너무 그러지마 구원자는 엄청 좋은 냄새가